월의 자료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월을 영어로만 입력하고 싶을 때는 A1셀에서 1 빼기 1이라고 적습니다 엔터 다시 2 빼기 1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제 블럭을 씌워서 아래로 끌어주면 12월까지 만들어지죠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해 주시고 mm월 dd1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m을 세번만 적겠습니다. 그러면 January에 jam만 나오게 됩니다. 확인을 누르시면 세 글자로 월이 나오죠. 다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m을 네번 적어주시면 모든 스펠링이 다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확인. 그러면 굳이 영어를 외우지 않아도 모든 월이 나오게 되겠죠.